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오늘 Q&A 시간에는 요이 야자님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척추 측만증이 있는 사람에게 운동이 독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두번째 슈로스 호흡법도 선생님에게 배워보고 싶어요. 첫번째 척추 측만증이 지금 본인이 있으신 건지 주변에 있으신 건지 는잘 모르겠으나 척추 측만증의 이제 정도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죠. 척추 측만증에는 구조적인 측만과 기능적인 측만이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측만은 운동을 해도, 어, 얘가 원상태로 커브가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고 기능적인, 어, 측만은 기능적으로 어떠한 동작을 해서 일시적으로 얘가 측만이 된 거라 운동을 해서 교정을 하면 다시 척추가 제 위치로 위치하는 경우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보통 측만증 정도까지 돼서 병원까지 가가지고 하신 분들은 커브가 굉장히 많이 심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구조적인 측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측만증 자체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병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측만증이라는 것 자체가 측만이 있는 거랑 상관없이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측만증이 상태가 심하다고 하면 통증이 있거나 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 뿐이지 예전에 제 회원분들 같은 회원분 중에는 어, 측만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외관상 문제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증은 하나도 없는데 외관상에 자기 휜 척추가 싫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이 있으셨거든요. 어 그리고 측만증이 조금만 있어도 통증이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보통 측만증이 있는 사람들은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 구조적인 어떤 문제... 측만의 커브를 고치려고 하는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그 측만으로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조적인 측만이 되신 분들은 어떠한 원인이나 이유에 지는잘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 척추에 익숙해져서 관절을 쓰시고 몸의 움직임이 형성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성인이 된 경우에는 더 심각하고 그런 경우에 커브를 갑자기 바꾸거나 문제가 돼서 원상태로 얘를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오히려 통증이 증가되거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걔가 측만이 된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관절을 다 움직이고 쓰게끔 교육을 받고 형성되고 자기가 성장했는데 그런 거를 갑자기 바꾸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구조적인 어떤 측만층에 측만이 난게 낫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능적인 문제가 어떤 부분인지 참고하면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측만증이, 뭐, 예를 들어서 측만증이 있으신 분들이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뭐 어깨에 통증이 있거나, 흉곽이나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뭐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는 거는 필수적이에요. 안 그러면 그쪽에 있는 기능적으로나 장기의 문제점들이 심각해져가지고, 나 중에 뭐 고통도 심할 수 있지만 이차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뭐 근막 마사지라던가 뭐 가,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던가 아니면 그거에 따른 구조를 잘 지지할 수 있는 것들 을 분석해 가지고 자세를 잘 분석하고 움직임을 분석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운동이 효과가 일반인들하고 본인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가와 사실은 상담이나 굉장히 디스커션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운동만 하지 마시고, 만약 어떠한 기관이나 어떤 선생님한테 믿고 운동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분한테 그냥 다 맡기는 게 아니고 계속 질문을 하시고 자기가 운동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계속 주셔가지고그 사람도 계속 생각하면서 나아지는 운동들을 할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 척추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원래 하고자 하는 근육의 방향과 쓰여야 하는 근육들이 완전히 일반인들하고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운동해주는 게 가장 어 중요할 부분일 것 같고요 슈로스 호흡법이라고 해가지고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측만증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어 생긴 운동법인데, 척추 측만증에 뭐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슈로스 호흡법이나 운동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막 배워본 적은 없어요. 어떠한 운동 방법이 좋다 해서 그 운동 방법만 따르는 것보다는 그런 운동 컨셉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공부를 이제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그런 컨셉이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운동 컨셉하고 맞는 부분도 있고 호흡을 조금 더 어~ 좋게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뭔가 디테일하게 할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가슴 통증 있는 영상에서 갈비뼈를 좌우 한 번씩 호흡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거에 어 슈로스 호흡법이 많이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나중에 척수 측만증에 관련된 어떤 운동이나 호흡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해 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으면 은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채널에 관한 어떤 고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운동들이 어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운동하기가 굉장히 멀게끔 느껴지는 운동들도 사실은 있지만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회원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운동을 했을 때 전반적인 어떤 문제들이 나아진 걸 기반으로 해서 운동 프로그램들을 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을 좀 믿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은 항상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운동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그동안 이제 영상에서는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정확하게 따라 하실 수 있을까 동작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보고 영상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받아들이실수 있게 쉽게끔 할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해보고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말로만 해가지고는 좀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게스트로 해서 평가를 하고 어떻게 호흡을 하, 접근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영상을 찍어 가지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게스트를 모셔서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초보 유튜버고 어, 제대로 뭔가를 이렇게 설계하고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모셔가지고 그것까지 컨트롤하면서 뭔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데 아직까지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컨텐츠가 앞으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많은 운동이나 뭔가를 어 준비를 해오셔야지 제가 나중에 그런 도움을 드렸을 때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어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좀 지나가듯이 라디오 듣듯이 계속 해서좀 들어주셨으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의 Q&A는 여기까지. 안녕.